조동진,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포크음악의 대부 포크계의 음유실라 불리는 가수 조동진이 2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0세. 조동진 프로필. 조동진 작곡가, 가수. 조동진 생물 1947년 9월 3일. 2017년 08월 28일. 가족 동생 조동익, 동생 조동희 조동진 학력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중퇴외 3번. 조동진 데뷔 1979년 1집 정규앨범 조동진. 수상 2017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외두권 사이트 조동진 팬카페. 윤종신은 이날 조동진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조동진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조동진의 소속사 푸른곰팡이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조동진이 28일 오전 3시 43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동진은 최근 방광음 사기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조동진의 동생인 가수 조동희는 자택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결국 눈을 감았다며 이야기했다. 그러며 조동진 동생 조동희는 병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니 너무나 황망하고 슬프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조동진은 푸른 궁팡이의 동료 뮤지션과 함께 꿈의 작업 2017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라는 제목의 연합 공연을 다음 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의 암투병 중에도 이러한 열정은 이미 팬들에게 전해졌고 좌석은 이미 매진됐다. 그러나 조동진은 내이모대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고조동진은 1966년 미팔군 밴드에서 음악을 시작한 조동진은 록그룹 최그린과 동방의 빛에서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했다. 이수만과 서유석의 불은 다시 부르는 노래와 양현의 작은 배를 작곡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1979년 솔로 1집 앨범을 발표했다. 행복한 사람과 겨울비가 수록된 이 앨범은 훗날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다. 1980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나뭇잎 사이로와 1985년 3집 앨범에 실린 제비꽃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조동진은 시적 가사와 서정적 멜로디로 한국의 밥필런에 비유됐다. 후배 뮤지션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쳐 조동익 사단을 이뤘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레이블인 동화기획을 이끌었고 1990년대엔 동생인 조동익, 조동희 남매와 장필순, 이규호등과 함께 음악공동체 하나 음악을 꾸려서 활동했다. 소속사 푸른궁팡이는 하나음악의 후신이다. 음악평론가 김 작가는 조동진은 한국대중음악계 모더니즘의 창시자라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음악의 세련미를 만들고 완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김 작가는 조동진에 대해 선구적이면서도 특유의 감성을 녹여내 동시대와 호흡하는 그의 음악세계는 유재하와 장필순으로 이어지며 한국 대중음악의 한조리를 형성했다며 이야기했다. 그러며 음악평론가 김작가는 조동진에 대해 1980에서 1990년대 대중음악계는 조동진을 빼고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이어 말했다. 조동진은 1996년 오집 앨범 발표 이후 제주에서 집거해왔다. 2001년 하나 옴니버스와 2015년 푸른곰팡이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했을 뿐 음악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0년 만에 새 앨범 나무가 되어를 발표하며 가요계로 돌아왔다. 당시 그는 어둡고 가려진 곳에서 고단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 않은 내 오랜 노래 벗들에게 이 나직한 마음을 전해봅니다라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최근에는 1에서 5집 앨범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기도 했다. 다음 달 열리는 공연은 13년 만의 무대이자, 조동진 사단이 1998년 이후 19년 만에 모두 모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공연기획사 모스피스의 김웅 대표는 우선 장례를 잘치른뒤 가족 및 동료 뮤지션들과 공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적으로는 이남이 있다. 바리는 30일 오전 7시. 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병원 장례식장 구호실이고, 장제는 경기 벽제 승화원이다. 모든 가수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조동진님의 명복을 빌며 하늘에서 못다한 음악의 한을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란다.